예, 브리핑하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희서입니다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 상정요건을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상정 요건을 마쳤습니다. 법사위는 즉각 법안상정에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목리 부리고 시간만 끌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다룰 생각을 안 하며 노골적인 방탄태세입니다 특검 비리에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민의 국회에 마땅한 책무가 가로막혀서는 안됩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진영과 정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적 요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쌍특검은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